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어, 상당히 핫했던 종목이죠 이 드론 관련주 오늘 이 드론 관련주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여기 앞서서 어, 주요 뉴스들을 보시면 어 무, 무인기에 어, 지금 어, 드론 부대를 우리도 이제 조기 창설을 하겠다 어, 이런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생황 무기도 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안보에 상당히 위협적인 이, 이 무기가 바로 이 드론입니다 어, 그래서 어, 현재 이 드론 관련주들이 어, 거의 뭐 어, 이 실적을 어, 찍히지 못하는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어, 시장에서는 이제 소외받고 있었고 또 실제 실적을 내주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 요런 기업들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주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먼저 어, 이 드론 관련주 중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은 이제 5,000원대가 안 되는 4,000원대에 있었던 DTNC JCN 시스템 이두개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DTNC 드론 방어 시스템 독점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JCN은 이제 항공 촬영 관련 쪽이죠. 그래서 이두 개의 기업 아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실적은 안 찍히죠. 당연히. 요, 적자입니다. 1, 2, 3분기 다. 하지만 PBR을 보시면 이제 1배가 안 되는, 낮은 수준에 있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부채도 95, 34%대입니다. 오늘 DTNC 상한가를 갔지만 시가 총액 500억. JCN 상한가 같지만, 800억입니다. 아, 뭐, 거의 뭐, 3, 400억대에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 항상, 어, 상한가를 치고 날아다니는 거는 이렇게 가벼운 놈이 이렇게, 나, 날아다니는 모습을 좀 보여주죠. 그리고 이퍼스트 오늘 18%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1,600억대. 어, 얘는 이제, 항공우주 T50, 어, 요 참여기업이죠. 그리고 코콤, 어, CCTV 관제 관련, 어 이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네온테크 어, 드론트콜를 4건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12% 급등했던 기업은 어, 다 이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코콤 보시면 PBR이 역시 낮죠 0.67배 부채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낮습니다 23% 시가총액 역시 1000억이 안 되는 수준이죠 824억 그리고 네온 어, 12% 기산텔레콤 8% 급등했죠 어, 얘는 이제 어, 항공 항, 항공 안전 시스템 이 기산입니다.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 얘는 어, 구토교통부 한국형 도심항공 어, 요 이제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6% 급등을 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실적이 찍히죠. 네온 기산 어, 캔코아는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PBR이 3배 수준,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어, 프리미엄을 이제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수준은 이제 100%가 다 넘죠 그 외에 휴니드 보시면 0.63 예. DTNC보다 어, 약간 이제 높은 수준이죠 휴니드 오늘 6.9% 6 반등했습니다 시가총액 875억 그리고 파이버 프로 평광제어 기술 이게 드론 항공우주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파이버 프로 오늘 6% 반등 한비소프트 어, 드론부대 창설 관련해서 어, 수혜 업종으로 어, 부각되면서 6% 반등했습니다 예, 시가총액 마찬가지 700억입니다 하이즈항공 599억 예 부품업체죠 베셀 4% 급등했지만 오늘 보시면 시가총액 800억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낮은 어, 시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여기서 이제 어, 가장 이제 좋게 나오는 기업 하나 에어로 24배입니다, 퍼. 어, 주당 3천원을 벌면서 24배. 오늘 4% 반등을 했고, 하나 시스템, 뭐, 같이 이제 하나 쪽이 대, 대부분 이제 어, 드론이나 이런 쪽이 방산 관련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3% 급등을 했고, 시가 총액을 보시면 하나 에어로 3조 7천억, 하나 시스템, 어, 1조 2천억. 그리고 여중에 가장 시총이 높은 기업은 이제 한국항공우주. 오늘 3%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5조대에 있는 한국항공우주도 아주 뭐 가볍게 3%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한번 몇 개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DTNC 입니다 뭐 계속 열일 하락을 하 하면서 어제 신저가를 썼죠 그리고 오늘 이제 급등을 하면서 121선까지 바짝 그 다가온 모습이죠 오늘 상한가를 치면서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뭐 얘도 마찬가지 뭐 계속 어 나락으로 뭐 떨어지고 있던 와중에 어 지금 3200원대에 전저점 부근에서 상한가로 오를 급반등한 제이시언 어어 기산텔레콤 다음은 휴니드입니다. 아 지금 5670원 전저점 부근에서 어 쌍바닥을 찍고 반등한 모습입니다. 한빛소프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 전고점과 어, 상당히 이제 가까이 있죠. 한국항공우주